봉침요법이란... 봉침요법은 볼독을 추출하여 정제한 다음 질병과 관련된 부위의 피내 혹은 피하에 주입하는 한방요법을 말합니다. 즉, 생벌의 독의 효과는 그대로 살리고, 통증과 과민반응을 줄여 안정성은 높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초 한방... 주요 성분으로는 멜라틴, 아파민, 아돌라핀 등의 물질 등이 있으며, 이중 멜리티는 살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작용을 하며, 아파민은 진통, 항염증, 면역작용, 아돌라핀은 해열, 항염증, 진통작용을 합니다. 이 물질들을 통해 봉침은 인체에서 강력한 소염진통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공독이 인체 내 면역체계를 자극해 활성화시킴으로써 인체 면역기능을 조절하고 코르티솔이라는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봉침은 근만성 통증질환과 디스크나 신경포착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소 부위의 저림이나 감각 이상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등의 자가 면역 질환에 사용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